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시체검안서상 4인 이상으로 적시되었으며 급성알코올중독증 미입증 및 부검 거절 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2018가단 21305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이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매일 술을 마셨고 시체 검안서상 사망 원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었으며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장 감시 결과 내적 요인에 의한 내인성 급사로 추정된다고 의견이 제시됐으며 감정인은 외상이나 지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하였고 상습 음주와 관련하여 3. 알코올의 과량 복용과 관련한 사망 급성 알코올 중독 5. 급완성 경막과 출혈에 의한 사망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 3. 5번은 외인사로 분류되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망인이 위 사망 원인 중 어디에 해당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여부를 가릴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